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었 이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되게 김 어디로 가?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 저기군. 이건 Killing, Killing, Don't Stop This. 일 예. 안녕하세요. 캠핑. 어 uh, 햇빛을 캠핑. 화면을 볼수 있어요. 아 너무 좋다. 근데,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앉으라는 거 같은데. 어, 나 여기 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저기 안, 아, 앉지 말아 볼까? 아, 이거 또 약간 의자에 또 미션이 있는 거야 의자에 궁금하네. 미션이 있는 거야, 얘들아 잘안 줘야 돼 컴온, 즐겨! 왜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 그냥 즐기자, 형! 우리, 우리 의심들이 너무 많아졌어 쟤왜안 왔어? <웃음> 야, 너 뭐야? 하자 <웃음> 갔다 왔지? 어, 안녕하세요 뭐 해? 그냥 취벤데 그럼 어떻게 시작부터 한번 마셔볼까? 아, 그래, 마시자, 마시자 어, 시작부터 마셔 마시... <웃음> 어. 뭐예요 저희? 진짜 싫으세요? 뭐. 예, 싫으세요 뭐 오늘 힐링이다를 일단 먼저 해볼까? 자, 오늘은 힐링이다네힐링 날. 힐링 정한이 생일 얼마 전? 힐링 와, 진짜요? 진 이거 앞에 못봐가주세요 이거 정말! 실용카메라 없어요? 실용카메라?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어, 근데 뭐 하고 놀지? 야 막상 놀라고 하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우리 약간 오프닝 멘트 막 이런 거안 하니까 굉장히 약간 어쩌마니까 세븐틴 의 T T T 가또 외칠까? 그니까그 그래. 시작이니까 한번 창해 줘. 세븐틴의 T T T. 여기뭐 어, 하냐 근데? 아뭐 어, 해야 돼? 있는나의모습 바보가 나의에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네 a 는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Yan, Yan, 이 a n Yan, Yan, Yan, Yan, y 고 n y a 막 Yan, y a 나는 여기 흙이 되게 많아 어 나도 흙에다가 난 약간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 아침 6시 일어나 개밥조 소 소박 조 같은 거 여기 여기 형 뭐야? 뭐야? 어. 여기 뭔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을 거 어. 같은데 나중에 여흙어 <웃음> <저기, 웃음> <흑이. 웃음> 어. 그러니까 한번 열어볼까? 뭐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된다고 <웃음> 했으니까 <웃음> 침낭 침남. 아 침낭이네 약간 물어보면 우리 소꾸만 산줄 알고 나는 항상 속구만 살았어. 근데 <웃음> 안쪽 내몸은 진짜 심난 같기는 해. 그래. 봄을 어, 찾게 해도 재밌겠다, 나중에. 도시가 뭐 하나 숨겨놔. 그러니까 한 40만원 정도 뽑아가지고 숨, 숨겨놔.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이거 진짜로 40 40만원을 40만 원을 숨겨놨어. 어. 너네가 들어와서 찾아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네. 진짜 시작되는 거지, 이제. 어. 애들이, 진짜 애들이 가만히 아니지. 어. 나도 가자. 도경아, 우리. 가자 그래 어디 갈래 이쪽 하자. 와 오늘은 진짜 그냥 뭐안 해도 되겠다. 근데 뭐할것 같아. <웃음> 그렇지 느낌 그렇지. 어. 어 고양이 있다. 어 고양이, 고양이 있다. 있다. 와 너무 귀엽다. <웃음> 아. 허! 와. 둘이다. 둘이야. 둘이야. 나는 둘이야. 둘이야. 둘이. 너는 두리야? 음. 오, 너는, 오 야, 너는 두리야 일로와 두리야 잘, 가자 잘먹고 잘랐네 어, 두리야 가자 어? 두리야 어? 가자 이리 어? 어? 가 아, 두리야 가자 실태 아, 아, 네, 네. 이리 자야 야, 두리야 놀아줘 우리랑 부탁이야 <웃음> 들어갔어 두리야. 두리야 두리야 놀기 싫대 오야야놀게 많네 여기 어? 장자리도 아 요즘 운동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살려! 승관이 목록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재밌네 떨어진 사람 딱밤 왜? 왜? 왜? 왜? 왜. <웃음> <웃음> 거내밀 어, 어 어, 이거 어. 시작부터 맞으니까 좀이상 <웃음> 야, 이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놀러 온거 아니냐? 그래, 그래 자 야, 좀시자아시 쉬자, 야, 좀 쉬자. 아, 쉬어, 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쉬자, 쉬자 네, 잠깐, 여기, 저기 셀프캠도 있어 응난 둘이랑 놀래 아. 아. 고양이 귀여워? 너무 <웃음> 귀여워 와봐, 여기 어이 어떡해 <웃음> 야 이거 야야화에만리주거 아니야 아기 어? 고양이네 야 어떡해 맛있을 <웃음>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여워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아이고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얘는 어. 배 엄청 동동해 봐봐 no. 너무 좀 많이 먹었어 응. 너뭐 그렇게 많이 먹었네 <웃음> 야잘생겼 봐. <웃음> 너무 이쁘다. 알았어 알았어. 만져 줄게. 어 어. 우리... 어. 어. 어, 어? 저겠다. 맞아. 저 우리 짝짓기하고 있는 잠자리를 잡아 볼까? 아, 근데 너무 그러면좀 민망할려나쟤네가? 응. 아이고. 야, 뭐한 한번... 마리 정도는 잡아 보고 싶은데. 얘 이게... 추억을 생각하면. 저기 누구? 쟤 누구야? 벌써 사민규 자네 형, <웃음> 번 번호이도 자는데.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한 마리 잡아야 돼 그래야지 감성이 <웃음> <웃음> 나오지 이거. <웃음> 어,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저 높이 있는 잠자리 보여? 어. <웃음> 형, 점프해서 한번 해봐. 내가. <웃음> 야, 치. 내가 잡힐 것 같은데 이러다? 장기노피티기 윤정한. 개악치. <웃음> <야, 그치! 웃음> 여기 걸렸어. <웃음> 야, 잘. 그... 할수 있겠어? 어? 어? 어? <웃음> 야, 우리 거의 바본데 <웃음> 아, 정말 잡고 싶은데. 호시야. 어? 마지막 방법을 쓰자. 오케이. 너가 나무를 하는 거야. 알겠어. 손색 손가락을 하나 들어. 그래야지 거기 앉으니까. 나 30분 뒤에 올게. 어. 그렇게 하고 있어. 오면 소리 질러 나 불러. 응. 야 얘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어떻게 이래? 야 반대로. 야 제발 봐. 애기야. 아,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어 빨리 찍어 빨리 찍. 오. 어. <웃음> 진짜 너무 좋다. 충고다. 나... 대박이야. 아까 <웃음> 다가와. 아, <웃음> 이거 게이것도 있다 어 좋다, 그거 하자 와대 돼. 이다아지있게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엣지게게잡을게잡지게게 <웃음> 엣지 잡아야 돼. 엣지게잡아지 엣지 <웃음> 아, <웃음> <웃음> 잠시만, 잠시만. 아프겠다. 형. 어, 괜찮아? <웃음> 어, <웃음> 어, 괜찮아? 어, 소리가 제대로 나고, 재어어재미았어재미 재미보았어, 재미재미았어재미았어재미았 재미보았어, 재미보이어재미보았 t 재미보았어, 재미보았어, t 미보았네 여러분! 다들 재밌으신가요? 아, 네! 재밌어요! 아,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웃음> 야, 이 야, 이 씨, 이거 뭐라고 재밌냐? 이 재밌다. 야, 이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재밌어. 오... 어릴 때였으면 우리가 그때는 또 순발력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아, 네. 그, 그, 그, 그, 그때였으면 진짜... 해없이도 잡았는데, 그렇지. 그치. 날아다니는 거나 진짜 손을 이렇게 딱잡는다 이렇게 딱 날개를 딱 그냥... 잠자리 찾고 있어봐. 그럼 나는 좀 잠자리 찾고 있을게. 어? 어, 야, 나도 걔네 보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어? 야! 아, 근데 짝짓기 하고 있어! 씨. 미안해! 짝짓기 하고 있대 짝짓기 하면 살짝 놔줄까? 아, 놔줘, 놔줘, 놔줘 그래, 어, 아니, 미안하다 나... 아닌데? 뭐야? 잡았는데, 놔줬어 어? 어? 어? 어? 어? 잡았어? 어, 오, 잡았다! 잡았다잡았다아 내가 돌려잡게. 돌려잡 <웃음> 뭐. 뭐. <웃음> 돌려잡게. <웃음> 형이 뒤돌기하면서 기절했나봐. 기절했나 봐. 어, 어, 안녕. 살았지, 어. 오케이. 야 이제 나갈 수 있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야 이제 방송 나간다. 어. 야, 야, 씨, 우리가 이거 잡으려고 이거. 야, 진짜. 야, 씨, 아 여기 있어. 호시야, 너한대 더. 호시야, 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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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앉아서 할수 있는 게임 없나? 약약약약 Oh no. 아하하하하 이거 언제 끝났어? 팀도 나아 이거 귀여워 애들 어떻게 저렇게 놀지? 신났어 신났어 진짜 잘 맞나봐 무지랑 건우이 저 하고 있는 것도 볼게요 힘든데도 계속 하죠 우와 살렸어 살렸어 어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이 너무 좋아하는데 가자 <com> 가자 아... 어차피 애야, 빨리... 뭘다 풀었지? 뭐라, 뭐라, 진짜 는는 오늘 진짜 <웃음> <웃음> 제 인상적인 건 잠자리다. <웃음> 오늘 너의 그거는 잠자리구나, 포인트는? 아도 어, 잠자리한테도 느꼈지? 세상은 다.. 두 얼굴의.. 믿을 놈 없다, 미들룸 없다. <웃음> 잡았어 <웃음> 어 근데.. 야 뭐야? <웃음> 야, 야 빨리 풀어줘 <웃음> 야, 씨. 오 난다! 어, 나... 아, 연기였네! <웃음> 저 자식 연기를 잘해 얘가 내봤을 게는 좀 약간 잡혀보네요 아. <웃음> 잡혀보니까 얘가 죽은 척도 하고 잠자리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깐 가을이 여긴 오는구나 i 지 묵지 y p e 오케이 o v a brother, s o 아니었어 r e so weird. Oh, y e a 네 you're going 팀명 팀명 정해주세요. 저기 네트워크 여 a l Network Global. Network Global. You're going to be a little 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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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네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 에서 오셨어요. 아, 네트, 아 네트. 아 네트. 네트 워 네트 워 그러니까 네트. 네트라 사랑한다. 네트 네트 을 사랑한다. 네트 워크 저희는 저희는 이제 잠자리 저희는 곤충체집 팀이기 때문에 잠 어, 곤충통 한 번. 아 곤충통 들고 저희는 이제 그메뚜기방개 앞자리 약간 아쉬우니까 어, 한번 더 앞자리를 어, 어. 잡을까? 어. 혹시 그래? 혹시 있으면 어, 잠시야, 벌써 잡았어. 비 잡았고요. 비야여다여배인가 요치? 요치. 어디? 어디? 이야오오 오. 님 어디 있어요? 어, 여기다 여기다. 잡았어. 오시 잡았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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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접었다. 예. 그러니까 이. 아 근데 메뚜기 튀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안채 살짝만 열어봐. <웃음> 아야! 아야! 아야! 어떻게? 뚝뚝 떨어졌어. 오씨. 뚝뚝 뚝뚝 이렇게 하고. 죽고, 죽었어, 죽고. 야. 아, 어 죽어 죽었어 야, 아 너무 웃겨 아버지 5대2에요 응. 매너 서브 갈게요 우승! 나이스! <놀람> 어렴 불로 주란 말이야 야! 좋았어. 번호! 나이 미안하 번호! 나이 미안하 아내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아어 <목소리>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네트 클럽은 지금 새로운 기술 네트워크! 두 개를 묶어요? 오. 대사 다운할 거야 오! 오. 오! <목소리> 오용 짱이다. 재도 간다. 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이럴 때도 파이팅 해야 돼. 일대요팀플레이 가자고. 우지. 병풍 아. 토스 보여 줘. 아. 와. 아니 석은 서브다. 지금 어디서 골러오더라도 써보면 할것 어디서 러오더라와와와와와 우와! 저거, <웃음> 덕소왕 <웃음> <사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캐럿 야 어! 잠깐만 캐럿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사실 아는 게 잠깐 지금 우리 둘 밖에 어... 없는거지 그 이걸 뭔가를 얻어내야 지금 뭐 갑자기 보물, 보물 찾기가 시작되는 것인가? PD님 <웃음>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사전에 해보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유롭게 눈동안에 뭔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 <웃음> 일단 우리 <웃기만>, 들어가자. <일단> <웃음> 형, 근데 내가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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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조기도 잡고 아직 잠자리를 놓쳐가지고 잠자리한테 아까 속았잖아.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잡았어, 잡았어. 마지막 야. 잠자리까지 죽은 척한다 또. 또 죽은 척해? 이 자식. 아! 아, 갑자기 그잖아 내려. 어차피 어차피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됐지. 됐다. 오, 오저 뭐야? 저 뭐야? 이걸로 잡아봅시다. 그래야지 넣을, 넣을 때가 이걸로 이걸로. 수 있어 넌? 메뚜기? 튀어나와 다 잡았다 오케이 곤충 채집 끝! 완료! 끝! 가자 <웃음> 아 뿌듯하다 야뭐다 어? 형이 잡은 거 알아? <웃음> 아 그래? 아다 <웃음> 어, 잡았어 다 잡았어 아 어, 오늘 우리가 잡고 싶은 거다 잡았어 이 형주 짱이야. 메뚜기도 잡고 나비도 잡아. 아 재미났다. 아정원이형 진짜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혹시 민경 잘 잤어? 어? 잘 잤어? 어. 너 진짜 꿀잠 자더라 너무 좋아. 음. 밥 먹으러 갈때 풀어주자. 음. 야 메뚜기 너무 무서워서 잡는데. 뭐 움직여. 관찰해. 저렇게 생긴 게 메뚜기야. 야 나비한테 시비 걸리고 하는 같은데? 메뚜기가 지금 나비한테 지금 약간.. 그 지금 메뚜기는 나가.. 오! 메뚜가! 왜, 왜, 왜, 왜. 메뚜기 점프했어! 어 메뚜기 점프했어 어, 어. 위에 있어? 어 됐어? 위에 있어 뚜껑 열어줄까? 아니아냐 도겸아? 아니, 아니, 진짜 안돼 진짜 왜, 왜, 왜 뭐가 또 진짜 안 돼? 메뚜기가 뭐 한다고 메뚜기 진짜 싫어 야호! 먹자! 야, 와 언제 어와 대박! 우와! 뭐야? 뭐야? 야, 왜 뭐야 이거? 와! 이 마카롱! 어, 와, 마카롱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힐링인데 이거 어떻게? 이귀여영이야아니 아, 아. 영상이야. 아, 영상이야? <웃음> 엄청 귀여워. 아이야아니아 영상이야? 고가운데 귀여운데. 와. 뭐야? 이거, 이거 어 뭐야, 집어 뭐야, 뭐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무시해 무시해 무야 무시. 뭐, 어, 뭐. 어, 어, 어, 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 뭐야 <웃음> 왜 우리 이렇게 살아? 왜 졌다 뺏어요? 이럴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다 했으면서 역시 뭐가 있었어 야, 지금 마카롱 너무 맛있어 get the top. I'm going to 미쳤어. 우리 야, 아까 에너지 너무 많이 날린 네. 거, 거 아니야? t t h 돼지밥 우리 진짜 이제 뺏긴 거니까 양심껏 그만 먹자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가자 야 일단 밥을 좀찾볼까 괜찮아 저는 감이 좋아한다 이름을 살짝 잘못 찍은 거 같은데? 다음에 어? 또나요 우리 모두 슬퍼